네 43mm가 제일 43mm 큰거죠. 가큰사이즈예요 음. 네, 취향이 차이실 수는 있어서 네. 네. 음. 똑같아요. 음. 요, 요걸로 할게요. 요걸로 준비해드릴까요? <웃음> 네. 보시면 고객님 위 래핑이 되어 있거든요. 네. 요거 제가 제거하고 상태 확인 후에 좀 준비해 드려도 될까요? 네. 가져오실 수 있어요. 결이에요, 고객님. 음, 네. 요거는 이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음. 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뭐 간단한 책자도 같이 나갈 거고요. 네네. 이거는 나중에 이제 AS 받으실 때 혜택 드리는 거라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네. 아, 정말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선물합니다죄송합니못만날합 같아서 <웃음> 풀어봐 다 죄송합니다. 죄송다고 귀엽지? 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 상 엄청 크지 상자만 나온거 아니야? 여보 고마워 아주 비싸보인다 응. 내가 산거중에 제일 비쌌어 내 인생에 사는것중에 제일 비쌌어 아 진짜? 요 이번에 어울릴것 같아서 이거 그래서 판교 어차피 가잖아 줄 줄이긴 해야겠네 어 그래서 가서 줄 줄이면 될거 같아 예쁘게 껴뭐 진짜? 음. 그 조금 이제 미세하게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음. 이거 포장은 어떻게 돼요? 그냥 종이백에, 그, 그 종이백에 그그 아, 네 종이백에 백화 포장지 아네 그러면 요거두개 포장해주세요 갑짜리두개네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. 이것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. 이것도 좀 걸리긴 응. 해도 죠 시계 나는 응. 거 근데 원래 남자 시계가 부러워.